근데 이거 성훈이 형이 진짜 잘할 수밖에 없겠지하 나는 많이 꺼내줘. 하나, 하나 둘 셋. 셋. 머리, 머리, 머리, 머리? 아 잠시만요. 잠시, 잠시. 아주 이거 해줘 그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에이 니키 야사네 니키. 틀어지났정훈이 고양이니까 지를이물리쳐지 야옹 해줘. 안 돼요? 신는 희승이 형 맞죠? 희승이, 희승이 형은 승이은 사슴이, 방, 희승이 방. 사슴이. 방. 진짜요? 꽃사슴. 희승이 형아 진짜요? 꽃사이형 뭐지? 아이 아직, 아, 아직 지 <웃음> 에이 진해 <웃음> 안되안되이선진거아좀만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, <웃음> 오케이 성형아 힘이 없심판이자 심판. 제가 센데? 이거만봐도알겠어여기간지 오면. 이거 진짜 좋 아, 이거. 진짜 조심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이아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작야거 이거. 이소이이이다이 이거. 이거. 이이 어, 이제 네, 어, 나도. 아, 누나거 아니야? 어, 근데 데나 지날 것 같아? 페이지 말자, 이오몸 풀었다, 이제. 아, 몸 풀었네, 몸 풀었어. 몸 풀었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